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 오늘 마실 음료수는 유자차를 마실 건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진 겨울이 왔어요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시원한 음료 보다는 따뜻한 음료로 준비를 해 왔어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예방에는 유자 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자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유자차를 따뜻하게 데워 볼게요 유자는 한국에는 신라의 장보고가 중국 당나라의 상인에게 얻어와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31권에 1426년 2월 전라도와 경상도 연변에 유자와 감자를 심게 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도 미루어 세종실록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상도에 유자를 심게 하고 착과량을 호주에 보고하게 하고 직접 감사가 작황을 조사하여 상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유자는전 세계에서 오직 동북아시아의 그 나라와 한국에서만 생산되고 특히 그 기후적 특성이 잘 맞는 한국에서만 상등품이 생산되는 알고 보면 아주 귀한 과실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유자차가 따뜻하게 대표졌으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오! 완전 뜨거워요 유자차가 많이 뜨거우니까 컵에 따라서 마셔볼게요 다 흘렸네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볼게요 오! 완전 따뜻해요 오호 오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 <sí> 아... 완전 따뜻해요 오... 굉장히 따뜻합니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원샷은 불가능하지만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목이 마르다고 너무 차가운 물을 드시면 안되고요. 가끔씩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거나 따뜻한 물을 드시고 예방에 완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놀람> 아... 아... 아... 완전 따뜻해요. うん言い中にチ 지금 김이 많이 안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뜨거워요 이게 차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덥습니다 아... 오... 완전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감기를 방어하는 면역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따뜻한 음료가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착!